모닝 굿, 뉴모닝 나오세요. 1955 t oh, 57 와우. 미션 카드를 받았어요. 유자, 남해안 찾아라. 남해안이 남해안이 유자가 유명한가? 어, 남해가 유자가 유명하구나. 이번에 알았네. 몰랐어요. 음... 아 오늘 영상도 아줌나랑 함께하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오케이. 미션을 받았으니까 한번 가봐야겠죠? It'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d and now I lay 한 시골길. 생각보다 휴자가 되게 크네 나무가. 근데 이게 다 있었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? 이거 먹어봐도 돼요? 어? 향기, 향기 어때? 나도 봤어볼게아유자스멜 아, 껍질도 잘 까져? 특이하다. <웃음> 아. 눈이 안 떠지네. 아. <웃음> 이게 셔서 그런 거야 아니면? 먹어봐요. <웃음> 괜찮아요? 음? 너무 맛있는데? <웃음> <웃음> 몇 첩이야? 근데 완전 여기 짱이다 진짜 유자네? <웃음> 내가 알던 유저 차가 너무 다른데. 언니 이것만 봐도 언니. 응. 음. 할 거예요. 요만큼 썼는데. 오. 에센스. 아 뭔가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데. 향기가 좋아. 같이. 한요 정도? <웃음> 음, 이거 진짜 짱이야. 끝. 이렇게 <웃음> 잡티가 없는 게 아닌데 토너 크림만 바른 거거든요. 이거 에센스랑 크림이 더 주력인 것 같긴 한데 나 이거 톤업 크림 너무 좋다 이건 내가 좀 늦게 쟁여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머리를 하러 갈 거예요 어, 오늘도 역시 아줌나와 함께 하는데 아줌나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주시고 저도 쓰고 진짜 너무 만족하는 이 제품들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아줌나로 만나길 바라며 안녕